튜닝 용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이제 조립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타일랜드 아무로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소개도 있고,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튜닝용품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거냐면 이 스프링 튜닝킷입니다. 트러스트 마스터에서 나오는 T3PA라는 제품의 스프링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튜닝용품인데요. 트러스트 마스터 T3PA 이제 페달은 이렇게 생겼죠. T3PA가 있고 T3PA 프로가 있고 T3PA GT가 있고 뭐 그렇게 한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T3PA 제품입니다. 여기 페달 앞에 이제 요 플레이트 쪽만 다른 모양을 가진 게 이제 T3P GT라는 모델이 있고요. 네, T3P 프로는 아예 좀 형태가 틀리게 생겨 있습니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네, T3P 제품 같은 경우 인터스마스터 페달이 2 페달, 3 페달, 쓰 페달 두 종류. 최근에 나온 이제 로드셀 적용된 페달까지 있는데. 여기 어, 이제 한 중간 정도 그레이드 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순정 페달이 이제 트러스마스트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은 스프링이 좀 약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쓰시다 보면은 아 스프링이 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을 교체할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노가다를 일일이 시중에 파는 스프링을 이것저것 사서 끼워 맞춰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지텍도 그렇고 트러스마스터도 그렇고 굉장히 옛날부터 튜닝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알크래프트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축적된 그런 뭐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쇼핑몰에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건데요. 쇼핑몰에 보시면 T3PA 프로 제품도 있습니다. T3PA 프로 제품도 있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 T3PA 제품용입니다 T3PA GT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 투페달짜리 기본 완전 기본 페달 투페달짜리도 이 T3PA 스프링을 사용하면 장착은 가능합니다. 장착은 가능한데 기본 그투페달짜리는 굉장히 이제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T3PA 이상 되는 제품들에만 튜닝을 보내드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품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봉다이렇 제품을 받아보시면 4개로 되어 있고요. 악셀레이터, 클러치랑 슬러치를 바꾸는 데도 쓸수 있고 이제 브레이크용으로 쓰시게 되면 가장 소프트한 스프링 미디움 강도 스프링입니다 브레이크용 여기에 보면은 브레이크 미들이라고 이제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미디움이라고 적혀야 맞겠죠 찍어놓은 스티커들이 있어서 그냥 <웃음> 썼습니다 <웃음> 어떤 거는 미디움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미들로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가장 어, 하드한 스프링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포장으로 돼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박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전용 박스를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박스나 뭐 우체국 박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커지면 박스는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의 강도가 어, 어떻게 되냐면 자 t 3피 페달 같은 경우에 스프링의 강도가 악셀이이 제일 제 약하고요 그 다음에 순정 클러치가 그 다음 강도고 브레이크가 가장 이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 이제 강약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순정 악셀이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에 순정 클러치, 그 다음에 튜닝용 악셀 순서 이제 강력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순정 튜닝용 악셀이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순정 브레이크입니다. 순정 브레이크, 그 다음에 튜닝용 클러치 또는 이제 브레이크 소프트 그리고 브레이크 미디움. 브레이크 하드 이제 이런 순서로 스프링의 강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튜닝용 스프링을 가지고 조합을 다 꾸미셔도 좋고, 혹은 이제 악셀하고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셀은 스프링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 쓸데가잘 없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악셀을 튜닝용 악셀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순정 악셀보다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순정 클러치 있는 스프링을 악셀에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 프정 클러치보다는 약하지만은 순정 클러치보다는 뭐 강하게 어렵다 그러면은 순정 브레이크 스프링을 여기 클러치가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섞어서 쓰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조합이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어, 어떤 거를 추천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취향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악셀을 모션 시스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모션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스프링이 순정 상태로 보다는 조금 강하게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셀 같은 경우도, 실제 차, 특히나 이제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악셀이 무거운 차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 승용차들은 악셀을 굉장히 가볍게 하고, 특히나 또 요즘 차들은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레이싱카 등에서는 악셀라리 차가 무겁게 뛰는 차들이 많고, 그 다음에 클러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트럭이라던가, 순정 그냥 승용차들, 이런 차들은 클러치가 뭐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을 별로 안 받죠. 젠크만 하더라도 뭐 클러치가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뭐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트닝 클러치를 쓰더라도 클러치를 무겁게 잘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클러치킥 같은 거쓸때 무거우면 굉장히 다리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안에, 클러치의 동판을, 그 클러치 밑에가 되는, 이제, 뭐, 그, 클러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판부터 시작해서, 뭐, 카본까지, 뭐, 이제, 그것도 한 장이냐, 두 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무게가 다 틀립니다. 그냥, 필링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보통, 이제, 변속을 겁나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클러치를, 가능하면은, 약하게 쓰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딱 차이가 있는 게, 그, 클러치가 약하면은, 실제로 그 고마력을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옛날 튜닝카나 레이싱카드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겁나 무거웠습니다. 클러치 이제 몇번 쓰다 보면 다리가 아파올 정도로, 그, 이제 뭐, 소위 이제 동판 클러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클러치가 겁나 무거웠었는데, 그런 진짜 클러치의 무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이 순, 이 튜닝용 클러치보다 더 사실 단단한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 아니고 그냥 이제 적당한 정도의 튜닝 느낌의 클러치 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튜닝용 클러치가 그래서 이것도 무겁다 이것도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순정 브레이크 스프링을 클러치에다가 적용하십시오 어,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적당히 조절이 될거예요 뭐 굉장히 나는 무거운 클러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브레이크용 뭐 미들이나 브레이크용 미들 이런것들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에 이제 이 브레이크 스프링은 어 강해지면 강해져서 스트로크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클러치가 스트로크가 짧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클러치 보통 스트로크가 악셀보다 클러치가 더 스트로크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을 강하게 무조건 하다보면은 클러치 스트로크가 짧아지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런 느낌이 좋지 못해요. 그거 이제 염두 두시고 제, 이제 브레이크 제일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브레이크. 티란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스프링도 스프링이지만 뒤에 이제 고무 옵션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처음에 약간 부드럽게 눌러주다가 뒤에가 때오하고 이제 누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일종의 이제 유압 필이죠. 유압 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차는 유압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패드를 이제 눌러서 디스크를 압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엔드 패드 같은 경우는 유압느낌, 유압느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심레이싱에서 음 사용되는 유압페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차 같은 뭐랄까 결국은 유압을 가지고 유압느낌을 하진 않습니다 유압장치를 가지고 유압느낌을 구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제우스는그냥그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왜냐면은 그 유압장치들이 달려있는 것들도 결국은 압력 센싱만 사용하고 필링을 느끼게 하는 것은 스프링하고 고무나 부싱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거랑 그거랑 차이가 있냐 얘는 센서가 안에 이제 회전방식의 포텐션미터라고 그러는데 회전 센서가 다르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짧아지면은 그만큼 브레이킹의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게 돼요. 느낌은 이게 뒤에 고무가 있는 게 좋지만 결국은 움직이는 범위가 짧아지면서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명확하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민감도보다는 밟았을 때 느낌이 좋은 쪽이 좋아서 고무 옵션을 꼭사용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 베이스 튜닝카들 이런 페달을 본격적으로 레이싱카로 만들지 않은 그런 차들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초반에는 거의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방식이라는 게그 브레이크 부스트라는 게 달려있어요 사람 힘으로 그걸 누르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엔진의 힘을 빌어서 진공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브레이크를 눌러주기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약간 허당인 거의 허당에 가까운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면 힘이 딱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승용차들다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브레이크에 문제 생기거나 뭐 페이드가 일어나 락이나 등등에 따라서 이제 점점 바뀌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는 복잡한 내용이니까 일단 제껴두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레이싱카 그러니까 뭐 포뮬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레이싱카로 만들어버린 차들을 보면 그 브레이크 부스터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순전히 사람 힘으로 차를 멈춰야 되는 이제 패드를 눌러 가지고 사람 힘으로 멈춰야 되는 그런 식으로 페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심레이싱이나 이런 영상들 많이 보시게 되면 은 브레이크가 뭐 압력이 뭐 50kg, 100kg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200kg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힘으로만 눌러서 차를 세우는 그,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로드셀이라는 압력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압으로 된 장비도 결국은 그 유압을 힘으로 누르는 압력 센싱을 사용한 거고, 로드셀도 다 어쨌든 압력 센싱을 사용한 거고, 압력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그걸 표현하느냐, 이제, 그거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뭐 스프링 제품 소개하다가 너무 딴 얘기로 많이 빠졌는데, 예, 참고 삼아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미디움, 미디움 스프링에 뒤에 고무 옵션까지 단고런 상태를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 정말 무겁게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드 스프링을 쓰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이제 T3P 프로에 있는 하드보다는 가볍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얘가 바디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 너무 단단하게 하면은 이 프레임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이 이 하드도 어뭐쓸 수는 있는데 기계의 내구성을 생각하면은 조금 머릿 속에 이 캐스터 마크가 뜨는 그 정도의 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의 강약을 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악셀은 뭐 당연히 조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이것도 여기다 가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이제 미들 스프링을 적용할 겁니다 하드는 그냥 이제 내버려놓고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이 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드에는두 개가 있어요 쪼가리들이 뭐냐면은 스프링이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돌기 같은 게 있어서 그 위치에 스프링을 딱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돌기가 있는데 T3P는 한쪽은 완전히 그냥 그 돌기를 교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한쪽은 이제 교체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에 맞는 스프링용 뭐 고정 브라켓이라고 할까요 고거를 하나씩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정으로 달려있는 그 고정 브라켓을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에, 스프링을 사용했는데 뭐 소리가 난다거나 혹은 이제 뭐좀안 맞아서 논다거나 그런 경우에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프링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트 어, 페달 플레이트 다 뜯으셔야 돼요 육각렌치 2.5mm가 필요합니다. 뜯게 되면은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높이 조절하는 플레이트가 또 하나 있는데, 얘를 뭐 가령 이렇게 이제 위치를 조절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뒤집어서 간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페달의 위치나 높이, 뭐 각도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이제 볼트들이 다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를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전동공구로 그냥 이렇게 막 푸는데 어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동공구 사용을 좀 하세요. 왜냐면은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아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볼트가 야만합니다. 볼트 뭐 어, 야만은 일본말이니까 어쨌든 볼트 머리가 상합니다. 여기다 이제 음, 그냥 수공구로 사용하시고. 이 볼트 볼트 머리에 요 십자 드라이버가 이게 딱 맞는 게 좋아요. 볼트 머리하고 십자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달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 있는 쪽 여기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볼트를 다 풀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 이제 뚜껑을 이렇게 딱열는데 그냥 이렇게 타면 뭐가 탁 걸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에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걸치듯이 열어주시고 안에 그럼 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면 저기 선이 보이는데 너무 딱, 너무 확 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잭. 얘를 이렇게 이제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커버를 네 커버를 빼놓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액셀이고 뒤집어져 있으니까 액셀 브레이크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잭이 액셀 브레이크 클러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몇번 이제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제 했던 페달이기 때문에 볼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푼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루건 같은 걸로 이렇게, 선이 어딘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글루건 있는 쪽으로 이제 다 이렇게 뜯어 주셔야 돼요. 글루건 있는 걸다 뜯어 주시고, 각각 이제 페달을 이제 풀 때, 이제 여기 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당여 개씩 이제 풀어주시면은 얘를 뜯을 수가 있습니다. 뜯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될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는 데가 있습니다. 기어가 다 이렇게 기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세개다 다 동일한 위치로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위치를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고 다섯 개째 칸에 걸려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여섯 개돼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째 걸려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이미지로 제이한 코씩 조절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 처음에 그 위치를 요몇칸 띄우고 고정되어 있는지를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이게 회전 값이 너무 작게 돌아가 있거나 너무 많이 돌아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페달 입력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딱, 마지막 볼트까지 풀면 이렇게 자기가 슬 하고 일어나죠. 이제 안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싹 들면서 얘가 그냥 휙 빼버리면은 이 기어가 그냥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이런식로 잡아서 싹 빼줍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를 안 바꾸면서 최대한 잡아주면서 이렇게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제가 이제 그 튜닝용 스프링으로 교체, 악셀을 이제 교체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구리스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닦을 것 같은 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플랫, 이어 프레임에 성형이 되어 있는 그런 돌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돌기 같은 경우, 밑에 있는 돌기는 자 여기 안에 있는 돌기는 이거를 교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정이 있는, 이제 순정이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이 맞으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지금 이것도 이제 순정 돌기 그대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십자볼트가 있어요. 십자볼트를 풀면 이제 얘가 이제 교체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셀에 있는 스프링을 뜯어가지고 사용해주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사용한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예 그냥 열어버렸는데,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제 기어가 안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위치가 이제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반만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걸리게 되면은 페달을 움직여도 기어가 안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려가지고 얘가 움직여야 돼요. 돌아가야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그냥 또 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고정되어 있을 때 뒤에서 이제 봤을 때, 그코 개수가 맞아야 돼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밑자로만 보이죠? 이러면은 이제 위치가 다 틀려지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가 이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네 칸, 이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 칸부터 페달이 물려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참고하실 게, 얘는 지금 스프링이 없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눌러지잖아요? 보통 상태가, 여기 부분, 윗부분에, 이렇게딱 걸, 약간 살짝 올라간 정도로, 요게 이제 기본,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고구 기준으로 이 기어 코를 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꺼낼 때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꺼낼 때잘 꺼내시고, 그 위치를 잘기억해서 그냥 싹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벌려버렸기 때문에, 순정 스프링을 꺼내고, 이 이제 튜닝 스프링을 좀 넣고 지금 밑에 이제 스프링 고정구는 제가 이제 순정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원래 순정 고정구 바꿀 수 없는 고정구에 맞춰가지고 스프링을 넣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확인했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걸려서 뭔가 잡음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 스프링의 위치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얘를 얘를 이렇게 조금씩 돌려요 돌리고 다시 넣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돌렸는데 도 계속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아예 뒤집어서 뽑으세요 뒤집어서 뽑아가지고 또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얘는 위치가 안 잡혔을 때 이런 얘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거냐면 얘가 위에 있는 돌기에 안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조립을 하고 나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뭐 딱딱거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건 간에 뭔가 소리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조립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구가 순정의 고정구가 엄청 달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페달은 새 페달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완전히 정상인데 이 고정구가 막 달아가지고 뭐 거의 뭐 플라스틱이 형체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쓰신 경우에. 그러면은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소리 이제 안 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어 막그 개수 이제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고, 밑에서 받쳐주면서,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뒷부분이 스프링의 힘이 가장 이제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조여줍니다. 자, 여기를 이제 조여주고 나면 일단 손은 떼셔도 괜찮아요. 튀어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프레임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제 전동공구 쓰실 때는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 그냥 그 플라스틱이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공구를 하시는게 좋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일단 고정해서 확인을 뭘하냐 기어 위치 기어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지금 이게 그냥 이제 이 뒤에만 고정하게 되면 어, 평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페달이 그렇게 되면 이 기어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를다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까지 조여주시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테스트 를 해주세요. 자 처음에 한번 딸깍 땅 하고 소리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소리 안나죠 이렇게 이제 소리가 안나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돌러줘도 지금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누르고 나니까는 딱딱딱딱이네 소리가 나죠. 이러다 보면 지금 스프링 위치가 위치를 잘못 잡 제대로 못 잡은 겁니다. 얘는, 이, 여기가 계속, 이 뒤쪽이 위쪽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이제 소리가 나는 지금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스프링을 제가 돌려줄 겁니다. 자, 돌려서, 그러나 아까처럼 막 해도 소리 안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조립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나죠? 자, 이제 이 이렇게 되는 원인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프링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타트 지점이 여기 틀리죠. 뭐 당연히 이제 스프링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얘가 페달을 이렇게 눌러줬을때 눌러지는 힘이 여기냐 여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스프링은 어차피 이제 기계가 다 만드는 거라서 이제 완전히 동일한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만든 스프링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자체의 편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달 자체의 조립 편차라던가,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이 플라스틱에 사용하다 보면은 달아서 변형된다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달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스프링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를 추가로 안 발라주셔도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이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추가로 이제 발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전혀 안 나죠? 소리. 요렇게 돼야 제대로 조립이 된 겁니다. 조립이 끝나면 선을 연결해 주고요. 이제 악셀이니까 보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열어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이 입니다. 앞으로 뭐더 이상 뜯을 일이 없다 그러면 원래 있는 위치대로 글루건 이제 발라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달을 뜯었다가 붙였다가 자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여을때 여기에 이제 포텐션 미터입니다. 회전 센서. 여기에다가 wd-40을 홈에다가 뿌려주세요 구리스인데다가 뿌리지 시 말고요 wd-40은 구리스가 아닙니다 저거를 이제 뿌려주신 다음에 막 바라다 됐다 바라다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센서 안에 이제 모터 그 회전 센서 안에 그 카본 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접점도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페달을 밟았을 때뭐 미사일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던가 혹은 뭐 페달을 밟았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임시방편 뭐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오래 쓰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포텐시미터가 대부분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메인터런스 를해주시는거예요 뜯은 김에 가끔씩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쓰다보면은 얘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as 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트 브레이크는 제일 무겁기 때문에 힘들어서 제일 마지막 하겠습니다 플러스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 볼트 쓸 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잡고 있다가, 밑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면서, 밑에서 잡고, 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글루건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글루건, 고정되어 있는 거 뜯어버리고, 이렇게 들어올리듯이, 네 이렇게 이제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가 안 돌아간 상태로 그대로 이제 뺄 수가 있죠, 이러면. 자, 그래서. 뭐, 땡기면 먼지 같은 거좀 치료, 다 청소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순정 스프링이 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정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들락날락 해도 아예 그냥 그 내경 자체가 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이제 안 나는 거고요. 자,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 기어가 완전히, 기어가 완전히 빠지지 않게끔까지만 딱 열어주시고요. 완전히 확 열지 마세요. 스프링을 빼고, 클러스 스프링. 자, 클러치 스프링도 순정 그 브라켓이 새 거일 경우에는 이게 약간 꽉 끼듯이 꽉 들어갑니다. 자, 아예 그냥 스프링에 아예 안 떨어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꽉 들어가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그 돌기가 요 클러치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운데 위치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이쪽 밑에 쪽 돌기가 플라스틱이 달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붙잡고 받쳐주고 위치 잡아가면서 넣어주고 뒤에서부터 이제 지금 기어가 풀리지 않고 제가 딱 넣어서 했기 때문에 뭐 기어 확인할 필요도 없죠 어 두번째 칸까지 고정을 해주시고 딱 돌려서 소리나는지 확인 뭐 전혀 안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지금 막 세게 눌렀을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네요 자 소리가 나면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죠? 한번 이제 소리가 난 상태에서 뜯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브라켓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브라켓도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꽉 그게 딱, 너무 딱 맞아 가지고 밑에 브라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설정 열고 밑에 쪽에 얘를 돌려주면서 안쪽에 이제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를 잡고 돌려주시고 자, 그리스에 묻어서 <웃음> 손이 좀 떡이 되긴 합니다만 <웃음> 자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조가리를 놓고 손으로 잡아주고 좀 놓고 네. 자 소리 안 나죠 저기가 많이 사용해서 다른 페달이면 은 저기를 안 바꾸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완전 새거라가지고 너무 스프링이 꽉 끼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죠 아이고 이렇게 네, 플러치 교환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전기를 음, 주고 자분전기를 주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선은 미, 미리 이렇게 블주건으로 고정되어있는 부분 떼졌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똑같습니다. 이운데도 있으니까 숨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받쳐주고 든 다음에 눌러주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여기도 자, 이것도 순정 스프링이 렇게되있고 기어포 안 빠지게 잘 잡고 자 바닥에 놓고, 기어코가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살짝 들고, 스프링, 덜어내고, 우와, 구리스 딱치되게 되어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 스프링을, 어, 스프링이 꽉 끼진 않습니다. 스프링이 꽉 끼면, 아까 이제 클러스처럼 밑에 저걸 바꿔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소리 날 때까지 힘로꽉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있 소리가 나는지 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플라스틱 돌기하고 이 스프링하고 가 애매하게 맞아가지고 얘가 힘을 주더라면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힘이 빠지면은 위로 튀어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네요. 이게 제품마다 다 틀려요. 희한한 게그 사용한 시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 제품마다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된 버전도 있고 알미늄으로 루된 버전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틀리고 하여간 이 부분이 조금씩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줄거냐면은 그리고 일단 이제 밑에 구리스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끔 이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어, 제가 왜 이렇게 해줬냐면 은그 그리스 그 칩이 되면서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게 되면은 게되 소리가 안 나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했고 얘는 그걸로는 안되고 위에 꽉 낍니다 지금 이게 꽉 끼기 때문에 음요 스프링의 밑에 이제 고정하는 고정고를 바꿔줄 겁니다 요 브레이크 하드 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그 브레이크 보정하는게 있어요. 높이를 살짝 올려주면서 안에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이제 스톱입니다. 충전 <웃음> 고정 못 빼줬어요. 그리고 얘를 집어넣고. 이렇게 고정시켜줬고 다시 아까 스프링 이렇게 두고 네. 아까 딱 소리나니까 그냥 집어넣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 상태에서 안 빠지고 높이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안 빠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됩니다 아! 한가지 그 말씀 안 드린게 있는데 어, 원래 순정 그 고무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빼기 전에 순정 고무 부품을 먼저 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스프링이 이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장착하실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장착을 해주세요. 레이크도 역시 이 제품까지 그리고 다음에 우와. 이게 지금 높이가 지금 안만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는 걸까? 아, 지금 밑에를 지금 올려줬는데도 얘가 지금 높이가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지금 저기가 플라스틱이 스프링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요 끝부분 조금 깎아줍니다 거로 그냥 적당히 깎아 주세요. 뭐 칼이든 니퍼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전혀 안 나죠? 살짝 깎아 줬습니다 액셀 브레이크, 클러치까지 다 스프링을 바꿔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볼트 한 번씩 다 확인해줍니다. 너무 꽉 돌리시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딱 힘을 줘서 안 들어간다 싶으면 멈춰주세요. 뜯은 김에 W사십 포테시미트 쪽에 충분히 뿌려주고 기어코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고 아 기어코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하드한 스프링을 넣고 고무까지 하게 되면은 스트로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를 어 약간 더 움직인 상태로 돌려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얘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기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너무 조금밖에 안 움직여가지고 그 페달 그래프가 끝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은 자동 칼리브레이션이 그래프가 중간까지만 올라가면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안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 포텐셜 미터의 시작점을 돌려 가지고 그 시작점 자체를 미리 돌아간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애가 그래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그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조립을 했고 반 고정할 때, 자, 이 선, 선을 이렇게 들고, 선을 안쪽에 잘 고정을 먼저 하시고, 선 씹히는 거 없는지 잘 보시고요. 다, 다 했는데, 선 씹혀가지고 작동 안 하면 눈물 납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홈에 들어가 있는 볼트 같은 경우에 넣기가 힘들 때는 자석 같은 거 볼트에다가 붙여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 다 뽑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충전 그 고무 댐퍼 이제 처음부터 제가 미리 그걸 떼놨었는데 예, 네, 다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뭐, 초코송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태에서 안으로 넣고, 안쪽에 살짝 그, 그냥 이렇게 딱 넣으면 쇠에 걸리는데, 오, 밑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셔가지고, 안으로 끝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누르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볼트에 고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다른 볼트로 이제 맞췄는데 이게 원래 자기께 맞는 볼트가 있어요. 그거를 꼭 쓰셔야 돼요. 지금 제가 조립하는 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처음에 뺄 때, 예, 기본적으로 조립이 돼, 요즘에는 조립이 돼 있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뺄때 밑에 볼트 풀어주시고 얘를 그냥 딱 빼면 딱 걸리니까 빼면서 약간 이렇게 예, 돌리면서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 페달 위치는 자기가 뭐,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악셀로 가깝게 해 놓으면 힐 엔터 할때 네,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자뭐 저도 이렇게 출력하면서 작업을 해보니까 어, 시간이 꽤 걸리네요. 뭐 보통 이제 그냥 트윙작업할때 하면 순식간에 끝나던데 출력하면서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까 작업한 거, 그대로 지금, 음,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링 교체를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어, 스프링을 이제 교체하면 순정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새 페달에 그 강약이 차이가 느껴지는 것부터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제일 하드한 거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담력이 좀 강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좀, 하이엔드, 이렇게 강한 담력이라던가, 그 T3P 프로용, 제가 튜닝, 그, 브레이크 용으로 해놓은 스프링 같은 굉장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프레임, 이제 플라스틱 프레임에서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 제일 강한 걸로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강한 브레이크 스프링을 원하시면은, 이제, 하드 소프 타입으로 쓰시고요. 지금, 이제, 어 미디움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튜닝 악셀, 튜닝 클러치, 미디움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적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어 크게 부담 없는 크게 부담 없는 뭐 튜닝카 스타일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드로 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악셀이 좀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면은 그 순정 클러치, 순정 클러치 스프링을 악셀에다가 적용하시면은 어, 발이 좀덜 피곤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제 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게 되겠고요. 음,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뭐 소개 겸 어, 작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 영상이 첫 번째가 된게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겸이 영상을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찍게 됐습니다. 어, 나머지 이제 그 제품들에 관해서도 전부 다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타일랜드 쇼핑몰도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하는 쇼핑몰이긴 합니다만 워낙 매니악한 제품들이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계속 소식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